야넌둘 중에 하나만 한다면 뭘할 거야 1번 대관령에서 포대자루 타고 내려오기 2번 투어킹 추면서 한라산 올라가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런 걸왜 하는데 넌둘 중에 하나만 한다면 뭘할 거야 포대자루 두께가 얼마지?